<웃음> 뭐해? <웃음> 오랜만에 카페 오니까 좋지. <웃음> 시작. 유력한 1위 후보 장방근 씨. <웃음> 맛있어? 네네 네. 수박이 영어로 뭐예요? 워터멜로우 어허 딩동댕 어? 안돼요 수박? 수박 그거 뭐야? 이게 뭐야? 껍질수야 맞아 수박이야 수박 껍데기 먹는 거 아니고 여기 빨간 거 먹는 거야? 수박 옛날에는 하모니카 불듯이 이렇게 이렇게 먹었었어 한번 해봐 하모니카 불듯이 <웃음> 그 <그거> 치졸 <치솔> 아니야앙앙앙앙앙앙앙 <웃음> 이렇게 응어 어. 맞아 뭐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마 이거 진짜 있다 없는더 헤이진이 언니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! 초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! 혈린 음먹어면 맛있어, 그래. 그래. <웃음> 우와, 와, 맛있겠다. 혈이 먹지 않을 거야. 나 씨를 안 먹어. 사람은 원래 씨를 안 먹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사람이 뭐. 씨를 먹으면 어떻게 돼? 꽃이 되나? 응 진짜? 응. 배에서 꽃이 자라나? 응 <웃음> 아니면 수박씨니까 배에서 수박이 자라나? 응 <웃음> 진짜? 그럼 어떡해? 아까 엄마 모르고 수박씨 먹었는데? 아, 엄마는 어른이라서 안 자라지 왜? 뼈가 막으니까 뼈가 막아? 그러면 애기들도 뼈 있잖아 <웃음> 그건 장난이야 아 그러면? <웃음> 장난이야. 뱃속에서 수박 자라는 거 아니야? 응. 심사렬이어 어, 해리 몇 점이야? 해리 <웃음> 살아! 어, <웃음> 어머! 어머! <어마어마. 웃음> <와, 웃음> 뭐야? 와 진짜 잘한다. <웃음> 와 심상렬이? <힘쌓이 있는> <웃음> 어머! 어머! <엄마>. 어머나! <웃음> <laughs> oh my o d Oh my 거슬려? 하하하 어어장예리씨장예리씨 응? 어? 네. 닭고기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? 다리요 여리 <웃음> 아까 날개 먹어봤잖아 네. 날개가 맛있어? 다리가 맛있어? 음, 날개 날개가 맛있다고? 네. 다리가 더 맛있지 살이 더 많잖아 아니야 왜? 좀 다리에 살이 더 많잖아 날개 맛없는 거야 해리야 날개 맛없는 거야 날개는 원래 맛없는 거야 닭다리 아니야 아니야 닭다리가 더 맛있는 거야 아니야, 진짜로 오케이. 날개 먹으면 키안 큰데 안 쪄가 <웃음> <웃음> 어, 배민줄 배민 <웃음> 혜리야, 치킨에 다리가 몇개 들어있는지 알아? 응. 몇개 들어있어? 하나 아까 하나 먹었잖아 응? 아까 하나 방, 먹었잖아, 방금 그러니까 하나 더 있잖아, 그럼 몇개 있는 거야? 하나 과리 응. 두개 우와, 더하기도 할줄 알아? 맞아, 두 개야. 내두 개를 다 먹네, 혜리가? 어떻게 생각해? 나도, 나도 나도. 엄마도 닭다리 좋아하는데. 응. 응. 정말 작품 맞지? 응, 작품?